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 이제, 어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이야 오, 명, 명호 들어왔다, 명호 들어왔다, 명호 들어왔다 만질 것 같아 근데 이 마네킹들 멋있다? 어, 약간, 약간 바로 바로 눈치 채고 있는 것 같은데 웃었어, 웃었어, 웃고 아. 있어 그냥 눈치 못챌 수도 있어, 그냥 얘는 신기해서 봐 사진 찍고 어.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뭐야 이거, 저희 물건이 아니어가지고 걷어 는 아, 마네킹 일단은 제 okay. 인터뷰 먼저 할게요. 음. 눈치 못 치는 같기도 하고 눈치 못친거 같아. 정확히 기여안 하는데. 정확히 기여안 하는데 아마 부모님이랑 아저서 있는 거 진짜 힘들 텐데 이게 가만히 서 있으면 오히려 더 흔들리는 거 알지? 그렇지 그렇지. 캠핑 하면은 뭐가 더 올래? 음 일단은 그 겠다 다시 알려주세요캠핑하면그 <웃음> k 뭐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웃음> 이상한 소리 에이 지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아니 사람들 What is it? What 아 s 마니 w 들 a 사람들 it? What is it? w 어 a t is 그 이제 싸우.. 뭔가 그.. 나무 돼 있는 그런.. 그럼 이번에 우리 캠핑 가잖아요. d 티티때 가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웃음> 네. 오 좋다. 그러면, 약간 이런..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약간 이런 거.. 에, 약간,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에이. 그냥 어쨌든 약간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되니까 뭔가 캠핑 가서 뭔가 다 신나게 가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제 무서운 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약간 에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 반응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안 거야 이거는 근데 잘 놀리긴 한데 이게 놀리는 게는 이게 인간 인간 자기 그뭐 <웃음> 반응대로 되는 거고 근데 무서우면 사실 지금 이미 무서워야 되는데 어 근데 이미가 결런 그런... <웃음> 딱히 없어가지고 <웃음> 어. 이러다 이러다가 명호 놀라키는 컨텐츠 나온 거 아니야? <웃음> 명호를 놀래켜라. 힘드시겠다. 수았습니다. 수았습니다. 저기도 수았습니다. 네, 수았습니다. 저 노래 좀 아세요? 아, 아, 존나 아, 놀래네. 처음부터 듣혔어. 나 처음 뭔가 진짜 많이 힘 같은데 그냥 보면서 떨리는 거야. 아, 사람이구나. 그래도 앉는데 이제 뭐 분위기 다 알겠지. 민규는 눈치만 못 치면 진짜 재밌을 텐데. 아, 민규 눈치 못챌것 같아. 시끄러운 편. 시끄럽네요. 핵 인싸가 되고 싶어.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음 센스 있고 눈치가 빠름. 눈치가 빠름. 단순함. 멘탈 강함. 멘탈 강함 뭐야 l e c u l a r Angels. 하나 들어 몰래카메라 아니죠? 사람 들어가 있고 r w 아 만져봤어요 s the other? d 아 d you 요 a k e him joking on the g 이 r l What's the o t 저희 <problème> 어, 일단 테스트 전에 <웃음> 형 응? 움직여 아니 안 움직이는데 멤버들 안. 서 있는 거알겠지 그럼 이제 놀래키는 아. 알았으니까 이제 쿨하이 <웃음> 네 <끝> <웃음> <코러리다가. 웃음> <웃음> <웃음> <레오와> <웃음> 고기 바베큐 떠오르고요 그리고 쉿! 진짜 만약에 잘 만들었다 아, 다시,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 다시. 다시 아뭐 이게 많아 뭐가 머리 아프게 아. 시끄러운. 아, 뭐, 아, 아, 아. 원래 약간 TPT 한거 되게 좋아하는데 음. 이번에 가면은 그냥 가만히 음. 쉬고 싶어요. 휴양. 예. 네. 음, 편안하게 좀쉴수 음, 음. 있는. 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었거든요아 <웃음> 진짜 고생 많으세요. 아 진짜 죄송해요. 다시 해야 될거 같은데. 네. 그래서 테스트. 네. 아. 가게요 아, 다시 아, 아 네. 네 혼자 두고 가는 거예요? 아 눈치에 너무 빨라도 문제다 내가 진짜. 아 아까부터 기억 못잡으신다가이분 지금 갈 흔들리신다고요. 불 끄지 마요 진짜. 아 나중나. 아 진짜 싫어. <웃음> 가방 안 무거우세요? 들어드릴까요? 아 진짜 더우신데 진짜 거기저더 덥고 뭐하왜아 아, 하지 마요 아, 말 진짜 아, 많다 쟤 오늘 혼자 저렇게 말을 씨, 많이 하지 애들이 그래도 다 눈치를 채는구나 그래서... 캠핑 도우가 아닌 것은? 아잘했나안 더우세요? 더울 텐데 진짜 아 진짜 잘 만들어 놨다 캠핑 도우가 아닌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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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 더우신데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와! 아, 너 뭐야? 너 뭐야? 와! 아 다시 도우신데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와! 아, 너 뭐야? 너 뭐야? 나가. 아, 가, 아, 야, 이거 푸는 거 아니야? 그 o o d i 어 안녕하세요. 야, 내가 힘들었다. 어? <목소리> 아, 보고 있다. 아, 혹시 나 보고 있어? 어, 다 보고 있지. 너말 진짜 많다. 아, 진짜 무섭다. 진짜 민규야. 아. 너 이거랑 진짜 정확히 맞다. 시끄러운 편. 리 <웃음> 캠핑 가는 거 뻥이야, 그럼? 아니야, 가. 가. 캠핑은 가. 아, 난... 이건는 아, 그냥. 하다 어, 실험카메라고, 이거는. 애들이 캠핑 다 가고 싶나 봐. <웃음> 자꾸 캠핑이 어쩌 저기 알면서 무섭지 않아? 튀어나올까봐? 야너처음 너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얼굴을 만지냐? 얼굴을 왜 만지냐? 아, 만지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준희도 만졌어 아, 얼굴 어. 어, 근데 어, 웃긴 게뭔줄 알아? 사람 얼굴을 만지잖아 얼굴인 거 느껴지잖아 어. 근데 저분들은 약간 뭐 얼굴에 다뭘 해놓으신지 모르겠는데 마네킹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셔 <웃음> 아 아니, 그러니까 묘해! <웃음> 와 가방 떨어뜨리는 디테일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도겸이다 도겸 도겸아 부탁한다 네, 네. 그쪽을 봐봐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전혀 몰라 어, 몰라. 전혀 몰라 아예인가 어. 걔는 진짜 눈치 못 아예 몰라. <웃음> 그니까 음. 마네킹을 보지도 않았어 어, 아니 지금. 아니, 지금 그 캠핑하면 약간 계곡? 계곡 아니면 약간 <웃음> 뭐 하는지 지금? <웃음>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도 캠프 하나? 방금, 네. 똑같이 i 네. r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a m p f i r e c a m p f i 에 e Campfire. Campfire. Campfire. c a m p f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죠? 문제가 있는 네. e c a 거 p f i r e c a m p 네 i r e c a 스 p f i r e c a m 어깜야이야어뭐야뭐있있 뭐뭐 뭐. 이거. 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거 이거. 와! 아니 잠깐만 이아안 할게요 아 할게. 잠깐만 뭐예요예 아니 아니 저뭐야 무섭다고 요 못하겠다고 요아스 아무 스만 테스트, 아니, 아니 이사람들 내보내야 돼이거 하지 진짜 와...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아니 여기서 해야 돼 진짜 아, 여기서 할할 거면서 뭘안 하면 뭘안해할 거면서 아, 나올까요 그러면? 네? 나올까요? 나와요? 아 이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 뭐야 캠핑이라며 캠핑 테스트라며. 와 대박이다 나 진짜 나 이거 못할것 같아 이거 뒤에서 아. 지금 뒤에서 지금 약간.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아,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아, 아 진짜 왜? 쟤왜 <웃음> 그러세요 진짜? 아, 아니 왜 여기서 나오는데?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안해 되는? 와 아, 진짜! <웃음> <웃음>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와. 와 완전 재밌다. 아니, 캠핑 테스트를 하네요. 아 캠핑 테스트라네요. 아나 진짜 아, 나 너무 무서웠어. 그럼 어, 안녕. <웃음> 어, 어제 재밌었지. 너왜 도망가? 나나 어쩔지 몰랐어 했을 때. 야, 나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 가는게 너무 웃겼어. <웃음> 가장. 아니 가방 떨어지길래 나왜 떨어지지? 했는데 뭐가 있는 거 같은 거야. 근데 갑자기. 음 <웃음> 움직여? 아마늘게이다한 음식. 아니 도망가는 게 진짜 아, 웃겼어. 미쳤어.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 아, 아, 진짜. 그럼 캠핑 아, 캠핑은 다 거짓말이야? 아너 너무 짱이 너 진짜 부럽다 너애능 너무 잘해. 너무 웃겨 너. 웃길려는 <웃음> 게 너무 <그냥> 무서웠다고. <웃음> 아니 당연히 저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뭔 짓을 하진 않겠지. 근데 막 괜히 불 꺼지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야, 동영아 나도 너급으로 놀랬어 아, <웃음> 그쵸? 놀랄 수밖에 없어 이거 동영만난 때렸어 <웃음> 아 그래? <웃음> 아 진짜 아 우리가 성격 테스트를 한 거를 여기서 보는 거구나 아, 진짜 재밌다 와 이걸 할 생각을 했어 건 건호니 눈치 챌수 있을 것 같아 눈치가 빠른 편이나 모르는 척잘 한번 확인해볼까? 오 와우 오신기하다오 오, 집중하겠다 집중하 와나 모르나 모르나 모르나 모르나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해변에서 캠핑했어요. 네 그리고 네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럼 캠핑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금 그건가 보네. 지금 폰에 연결돼 있는 거 맞죠? 안 무서울 것 같아. 번원이 진짜 무덤덤해 저런 거에. 놀랄 수도 있겠네. 아, 모르겠다. 아, 어, 버호이 약간 무슨 음이 와우 들을 것 같아. 어... 뭐 하고 싶으세요? 어.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요와이 어... 지금 일부러 이러는거 아니죠? 아니요. 지금 되게 소름... 되게 소름 끼치네. 문제 있다고 네. 했었거든요. 테스트 먼저 시면 네. 네. 뭐... 놀래는 걸본 적이 있나? 난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나를 놀래긴 해. 신경안어신경었어 진짜 신경신경안 안 쓰지 나, 나 아, 신경 <목소리> <있어>. 어, 왜? 신이신집중습니 있어. 이었습니다신어 왜? 습니다신이이었습이이었습이었이었습니다이었습니다 <웃음> 아, 너는 짜증내잖아, 너는. 아, 진짜 무서워죽겠네 지금 조금씩 떨리는 게 보여요 지금 옷들이 <웃음> 왜 이래요? 지금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 소름끼치네 진짜. 아 소리 들려요.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안녕하세요 그래 마네킹 치고 뭔가 키가 안 크다 했어 아! <웃음> <웃음> 재밌었지, 번호나. 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 어. 아. 야, 도경이지. 도겡... 야, 번호나 도경이가 친구였어. 아, 밖으로 도망갔어. <웃음> <웃음> 어때? 어땠어? 나... 재미는 나... 있었지. 아니, 그니까, 사실, 그니까, 들어가자마자 마네킹이 좀 이상해 보였어. 마네킹이 원래 좀 키가 크잖아. 비율이 좋고. 근데 안 그래가지고. <웃음> 아, 근데 뭔가 갑자기 불또 꺼지고. 근데 조금 보이는 거야, 바발바디 아 떨리시는 아 아, 게 그래서 아 이거 사람이, 사람들이시구나 원래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호시 형이 잘하네, 가만히 있는 거 형은, 아이 동현형 아예 눈치 못 챘어? 나는 가방 떨어질 때도 이게, 아왜 떨어졌지? 했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살짝 움직이는 나도 거야 나도 눈치 못 챘어 그때 갑자기 왜 이렇게 오는 거야? 하고 다시 돌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바로 도망갔어 됐다. 오케이. 가만히 있어. 끊을 때까지 휴식할. <웃음> 힘들어. 어, 예. 기대 어, 무서워. 살아 <웃음> 아니지? 네, 네. 깜짝이야. 실루엣만 봐도 무섭다 이거. 네.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순간이가 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덕분에 근데 들어오자마자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어 먼저 물어봤어? 물어봤어 근데 근데,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음.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잖아 근데, 지금 TV에서 캠핑 가는 사람들 이렇게 응. 그래, 왜 무섭게, 왜. 무서워요 여기 <웃음> 캠핑 가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렇 그래, 그 합석해가지고 하루 동안이나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음. 히든지, 저 무서워요. 왜? 왜 그래? 나도 무서우니까 그러지 마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캠핑하면 못떠라요캠렇게 뭐 하면 약간 추억 회상, 추억 쌓기 약간 그런 거? 되게 감성적이 네, 저 약간 그렇죠. 그럼 이번에 캠핑 갔잖아요. 네, 네. 뭐 하고 싶어요? <웃음> 이거? 네. 아. 캠핑 캠핑에 뭐가 더 좋나? 저는 그 아까 그거 그 추억 찾기랑, 아그 음, 아, 캠핑카 안에서 좀자보고 싶어요. 음. 거기서 요리 해보고 싶고 그 진짜 캠핑 캠핑카로 이동하면서 약간 아. 우리 나라 예쁜 곳 많이 들, 네 들러보고 싶고. 근데 좀힐링이랑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아 진짜요? 만약에 좀 빡세다면은. 아 아!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야 진짜 잘 놀랜다. 제 나보다 겁쟁인 거 같은데? <웃음> 남량직집이지네 <웃음> 어, 아무튼 아무 안 붙잡는 거야. 나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와. <웃음> 긴장했어 <웃음> 나. 야 볼펜 부서지겠다. <웃음> 놀래키지 마라 진짜. 진짜 부탁이다. 후후 <웃음> 후. <웃음> <웃음> 아니 알고 있는 거 같아. 알고 있는 거 같아. 이제 어, 알고 있는 거 같아. 순간이 <웃음> <웃음> 프로 방송러니까 또 이제. <웃음> <웃음> 아. 아 어, 조용해지기 싫은데. 아, 하지마! 하지 마세요! 숨소리 거의 뭐 100m 전력 질주 알았는데. 약간, 야, 혼자 영화 찍는다, 생말. 순간. 생말 <웃음>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너무. 아, 하지 마세요! <웃음> 하지 마세요! <웃음> 아!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세요! 하와 진짜 많이 너무 진짜 잘하신다. 가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 땡볕에, 진짜 이 더운 날 이거 쓰고 지금, 와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 진짜, 웃기고 싶다, 내가 웃겨드리고 싶어, 많이 힘드시죠, 솔직히. <웃음> 뭐야? 에이, 이제 안 무섭고, 그래도 고생들 많이세요 진짜로,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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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섭다. 야 기타 너 도경이보다 좀덜겁쟁이었어아 진짜 아나실험 카메라에 다 있었어. 아 들어가자마자 약간 이상한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서 사실 눈치를 챘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 아는데도 무서워 이 사람들 나 놀래킬 거라는 것도 아는데도 무서운데. 마네킹이 사람이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어? 조금 약간 미세하게 느꼈지. 디노 어떨 것 같아? 디노? 디노 약간 나는 만들어진 리액션이 나올 것 같아. 아, <목소리> 어, 나도 약간 먼저 <웃음> 어떤 느낌 인잘 하지 마세요. 어마 <웃음> <막> 이러면서 약간 <웃음> 이게 다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갔을 때 겁먹 무서웠었는데 나오, 나오고 나서 누군가 얘기하는 게참 뻔하고 웃기다. <웃음> 다 완전 다들 걱정이었는데. <웃음> <웃음> 오유 온다 온다. <웃음> 이런데 영어, 건 연다 씨. 그럼 2 마지막이니까 조용히 보자. 네. 몰라 몰라 오, 몰라, 오, 몰라. 아예, 아예,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신경 을안 써. 어. 나보다 더 눈치 못 챘어 지금? 어, 아니 예, 얘는 아, 예. 너는 그래도 낌새로 됐었는데 어. 얘는 없었어 지금 캠핑하면 뭐가 떠올라? 캠핑하면 뭔가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웃음> 캠핑하면 뭐가 떠올라? 캠핑하면 뭔가 다 같이 불 지피고 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음악도 틀면서 놀고 아, 진지한 얘기도 좀 하고 와우 이제 아까 중에 문제가 좀 있다고 했어 아 진짜요 <놀람> 아 진짜요 <오, 놀람> 아, 아, 네. 아, 네. 아, 아 속아준다 속아준다 속아준다 아예 저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나 나는 믿었었어 나도 믿었었어 나도. 포트 집에서 텐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 이거 <웃음> 공포트팀 맞는 거 같은데,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왜마네킹이때무등거든이때은되었거거든저 <웃음> 풀어야 되는데 1등은 어, 웃기고 싶었어 오! 오! 오! 오! 오! 왜왜리 발이 아 놀라 이게 발이 한 여덟 번이 움직였는데 오! 오! 오! 오! 왜왜왜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왜 왜. 제가 뭐 했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으아 아! 그러지 말아줄래? 디노 쪼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사실 네. 아니, 아니 여기서 아, 아니, 여기서 왜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라고 하세요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 이제 불러줘야 될것 같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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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떨어진데 공포 특집인가아 아, 가방을 다른데? 어떻게 올려줄 생각이 그랬어? 이거를 완벽한 세팅을 아, 해야 되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놔야지 어 그래 근데 갑자기 말 이러니까 아니 만졌는데 촉감이 진짜 이게 마네킹 아면 딱딱하잖아 근데 그냥 가콩 아, 멀카 어. 이상하다 너무 <웃음>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나 진짜 깜짝 이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 와 마형들 수고하셨다 마형들 근데 진짜 수고하셨을 거같요 수고하셨습니다 13명 걸 지금 우리한테한 번씩이지만 저분들에게는 13번이니까 재밌다. 아, 너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아 역시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아, 시작이 좋아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다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앞으로 서로 말한마디도 조심하는 걸로 좀 네. 괜히 말 한마디로 번식 좀 봐면 좋겠다! 아 이러고 있고 막 이럴 수가 <웃음> 나 있어 나 하늘 날고 있고 어,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말 한마디로 고잉 세븐틴 우리 피 d 님과 작가님들 앞에서는 조심해서 말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약간 콘텐츠를 만들어 봐 제작진 VS 제작진 분도 VS 세븐틴으로 가야 돼 <웃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알람 설정까지. <웃음>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어. 여기 이상해 사 <웃음> 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アメドバ